<목소리> <목소리> <막히다>? 비가 다 비가 얼마씩 이에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주 비가 많이 오는 6월의 마지막 날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 점포 위치는 지도 위에 v 자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점포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넣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의 촬영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입니다. 그럼 제 동선표 보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온 것은 B11번 킹고수산이고요. 어, 여기는 이제 대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잘 자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뒤에도 나오겠지만 큰 대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비싸구요 그리고 이제 작은 것들은 그에 비해 좀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었구요 병원은 전체적으로 가격이 괜찮은데 이제 크기마다 좀 가격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리고 오늘 단새우가 꽤 많이 보였는데 가격이 조금 점포마다 좀 달랐어요 그래서 선도도 좀 보시고 어 가격도 좀 같이 좀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물량이 많지가 않은 그런 시장이었어요. 네, 숭어가 요새 한만원 정도 해요. 키로에 만 원이니까 꽤 많이 비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대체하는 그런 어종들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점성어라던가 농어라던가 이런 거 작은 것들로. 그 다음에, 이 무전메가리. 보통 이제 병어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름 되니까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큰게 있고 작은 게좀 있고 요지, 오늘은 이제 흑점줄 전갱이 이게 가격이 음, 좀 전체적으로 음, 괜찮은 편이었어요 음. 자, C7번 음. 대원수산으로 왔어요 음. 꿀뱅이 많이 가격이 올라왔어요 오, 확실히 선도가 좋아 보이죠 8만 원, 8만 원, 8만 원. 네, 그리고 이제 한치가 음. 있는데 어제 거 남은 거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이 말은 어 이제 어저께 이제 시장에 살아있는 한치가 이제 들어왔어요 제주도에서 바로 올라온 거고요 어저께 이제 키로에 5만원씩 판매를 했습니다 이 제주도에서 오는 거라 운송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부정기적이지만 계속해서 시장으로 올릴 거라고 하시,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마리를 구매를 했어요 한 1.1키로 한 요정도 어, 나가고 요거는 제가 곧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두줄촉수라고 하는 오, 생선인데 요게 참 오, 특이해요 네, 이거 오, 맛이 나까 갑각류가 오, 맛 같은 그런게 나는 좀 특이한 생선입니다 그 가끔 저렇게 잡어 박스들이 좀 있어요, 저렴하게 좀 다양하고 좀 특이한 생선들이 있는 것들. 근데 그건 조금 일찍 와야지 이제 저런 것들을 좀볼수 있습니다. 늘 있는 건 아니에요. 민어 가격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그래요. 이제 아직 조업량도 많지 않고 해서 더 비싼 거예요. 자, 비육시육 돼지수산으로 왔고요. 이제 덕자는 이거보다 훨씬 큰 것들도 이제 많이 들어올 거예요. 좀잘 자란 병어 들은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어들은 선도들이 조금 이렇게 편차가 좀있더라고요 단새우는 저인망 같은 경우는 5만원 통발은 75,000원 통발이 훨씬 더 비싼거 아시죠 전경이는 조금 잘 자래요 손바닥 보다 좀 작은 크기 보시면 될것같고요 삼치는 여전히 비쌉니다 대구도 큰것큰 큰 것들은 좀 가격이 되고 요거 성게알이에요. 그래서 요곽한렇게 100g 정도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살이 좀 통통하게 찐 뱅에도 볼수 있었고요. 흑점절전갱이 25,000원 3만 원이 정도 크기에 따라서 좀 가격이 좀 달랐어요. 그리고 농원대 이게 한 1kg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그래도 살이 좀 이렇게 빵이 좋아요. 뚱뚱한 게. 킬로에 12,000원이니까 엄청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었고요 노래미는 좀 가격이 좀 있었는데 크기는 좋더라고요 야, 살 진짜 아, 이게 농원인데 살이 엄청나죠 9,3kg 어, 이렇게 큰 거는 보기가 쉽지가 않아 요 네, B5번 신이수산으로 왔고요 참미인데 21,000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한 오늘 참돔 가격이 2만 원, 21,000원 요 정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살짝 내렸어요. 살짝. 완도광어 3kg 부반에서 4kg짜리 28,000원. 28 만도광어는 가격대가 특별하게 없고요. 농 k g 초반짜리 많이 잘 자라. 네, 빵이 한정도 괜찮아요. 한정도 괜찮아요. 한정도 그리고 이제 양식 우럭이, 양식 우럭이 요새 좀 계속 보여요. 가격도 좀큰 것들 있잖아요. 한 1kg짜리 되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C4번 한길통상으로 왔고요. 먼저 연어는 가격이 조금 내렸어요. 기도에 24,000원이니까 소폭 내렸고요. 능성어가 있었는데 어, 이게 살이 굉장히 좋아요. 통통하게 살이 찐게 있었고 제빵어는 좀 가격이 좀 오른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점성어도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그러니까 숭어 가격이 비싸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가성비가 어느 정도 되는 생선이 한 점성어 어, 정도 되는데 이제 이 점성어도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그렇고요네동갈도떡 음, 보통은 시장에서 이것도 딱돔 이렇게 불러요 폭점조전갱이 오늘 시장에서는 여기가 제일 저렴했던 것 같아요 2만원 한 1kg 초반 되는 정도고 어, 우럭 양식이고 좋죠 그리고 이제 벙가자미가 있었어요 키도 28,000원인데 이 정도 보통 한 요정도 가격대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좀 잘잘한 사이즈의 우럭 요즘 우럭으로 탕 끓여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우럭 매운탕을 따로 팔잖아요 그만큼 좋습니다 농어 도 가격이 살짝 내렸죠 참돈 네, 이거 광어인데 이거 3 k g 짜리 28,000원이에요. 가격 변화 특별하게 없었고요참돔은 가격이 살짝 내렸으니까 지금 이제 18,000원이고 한 조금 3 k g 이하 짜리였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광어 요새 좀 이렇게 제주광어 취급한 곳이 조금 많이 늘었어요. 오늘 이렇게 많이 깔린 1kg짜리 농어였고요. 숭어, 요거 인천 건데, 킬로만 원이에요. 엄청 가격이 비쌉니다. 자, C6번 오복상해로 왔습니다. 여기 아주 커다란 돌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이트 까 그러니까 2kg짜리는 8만원. 그리고 1kg 대는 이제 한 7만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도 광어 가격은 동일합니다. 거의 광어 가격은 가게마다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참돔 여기도 이제 3kg 짜리 2만원이었구요. 9점조 전갱이 1kg대가 아, 여기도 한 2만 5천원 아, 1kg 중후반 중반 요정도 되면은 좀 3만원대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농어도 2kg 후반이 한 18,000원. 네, 능성어이렇 사이즈가 좋죠. 근데 네, 이건 내 숭어! 이건 조금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키로에 7,000원이었습니다 7,000원이면 요새는 뭐 숭업 괜찮다라고 봐요 자, 이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광어 특별하게 변화가 없고요 제주광어도 뭐 특별하게 변화가 없는데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물량은 제주광어가 훨씬 더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농어 같은 경우는 지난 한 2, 3주보다는 가격이 내려왔어요 참돔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습니다. 뭔가 좀 많이 분주하죠. 네, 오늘은 대게가 많고 왕게 킹크랩이 거의 요새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물량 조절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 대신에 대게 같은 경우는 오늘 고가가 37,000원 찍혔는데 이 중간 가격대가 워낙 좋았어요. 영상 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3.2kg에서 64,000원 러니까 키로 2만원짜리에요 그리고 저거는 약간 꼬무리로 보였고요 요거 이제 활대기에요 절지 아니고 다 붙어 있는건데 이제 키로에 26,000원 이었어요 자 그런데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여기서 고르실 때맨 오른쪽 거는 다리를 쫙피고 있죠 지금 제가 이렇게 드는 거는 다리가 좀축 처지죠 이렇게 가능하면 다리를 쫙피고 있는 걸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제요거 이제, 이제 2만 원짜리예요. 요건 꽃무리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아 너무 이렇게 활력도 활성도가 좋다. 아, 활동적이다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랍스터는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크기별로 가격도 좀 다르고요. 어,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구매를 하실 때 조금 이렇게 잘 만져보고 고르시는 게 좋아요. 이거 다리 안 떨어졌는데 27,000원. 가격 좋죠? 파이 킹크랩 절진데 27000원 다리가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자 랍스터 선어 제가 14000원이라고 이제 보이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양쪽에 제가 대가리를 잡았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단단한 걸 고르시는 게 좋아요 요 완전 이렇게 들었는데 다리가 좀축 처지죠 네좀 있으면 이제 죽을 거예요 히마리가 없는 거죠 한 마리가 대충 800g 정도 이 정도 어, 나왔어요 네, 랍스터 화어 요거 키로 23,000원 어,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팔대게 여기 25,000원짜리에요 절지 아니에요 이거는 네, 여기서 보면 가까운 경매장 옆에 보면 D22122 이렇게 기둥에 그 점포들이 있어요 제가 돌아다니는 곳은 그쪽이에요 자 이제 소매점 쪽에 있는 믿음수산 왔고요 믿음수산 밴드에 매일 시세가 와요 오늘은 대게가 어, 32,000원 가장 좋은 거 그리고 절지가 25,000원 블루킹크랩 선어가 38,000원 이고 랍스터는 34,000원이네요 이 매일 올라오는 예약게시판 이거 이용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 여기서는 이제 찜도 되고 퀵도 되고 택배, 고속버스 택배도 되고요 제로페이 수산대전 사용 가능해요 20% 할인됩니다 그리고 낮에도 방문해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미리 전화로 재고 여부 문의하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어, 예전에 제가 한번 사탕하친 적이 있거든요. 네, 요거 이제 3만 4천 원짜리 네, 랍스터고요. 지금 선어인데 이게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네, 킹크랩이 지금 물량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선어도 많이 올라가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전복 전문점인 동양물산으로 왔습니다. 영업시간은 경매장하고 동일해요 그리고 이제 제로페이 수산물대전 이런것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으면 좀 저렴하게 더 구입이 가능하겠죠 가격은 지난주보다는 살짝 떨어졌어요 한 1-2천원 정도 이게 무단하게 원래 저번에 시셔 분들 저기 이제 비싸지니까 11원에서 두는거니까 이게 한1 2미짜리 정도 되는거고요자 이제 페류보로 어, 왔습니다 전복 요거 1 5 1 6미짜리인데킬로에 2만원 이고요. 이제 먼게는 19,000원, 이제 만원. 이거 이제 양에 따라서 가격을 좀 달리한 거고요. 백합은 특별하게 가격 변화가 없습니다. 요새 그리고 노랑새 조개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제 산낙지는 크기에 따라서 어좀 가격이 달랐고요. 참소라가 살짝 올랐어요. 이게 막 장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새는 오만둥이가더 비싸요. 미더덕보다. 그리고 해삼 또 이제 해삼은 처음에 쓰면 이제 금옥이 들어갑니다 거의 이번주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낙지는 보통 이렇게 해서 2 k g 라고 보시면 되고요 C9번 초이스수산 왔습니다 한한 마리 지금 좀 작은 다랑어들이 있었는데 작은 마리에 7,000원 두 마리는 이제 만원 보시면 요 금택 구 이용인데 15,000원 그냥 구워 먹을 거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건 지금 38마리 이제 아마 저번 남았을 거예요. 요거는 한 마리 지금 14,000원 그리고 두 마리에 1 4원네 마리 요거는 한 짝이 요거는 지금 영어는 이제 박스 3만 원. 요거 가격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다섯 마리 한쪽이런 거는 지금 3 5 0 0원 35,000원. 지금 제가 한 이게 문어가 오늘 많이 선도가 많이 그렇게 좋아보이는 것들이 네, 그렇게 네. 많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장마 요게 조금 내려가고 원하는 원하는 이제 네. 새로 조업한 네. 음, 네. 네. 것들이 좀 시장으로 들어와야 좀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갈치는 이게 끝인데 갈치만 양이 정말 없죠 네 A급자 10마리인 요거는 지금 12만원 12만원 요거는 이제 사이즈는 좀더 큰데 7마리만 들어있는 거큰이야 요거는 14만원 14만원 자 그리고 73번 초원수산으로 왔구요 여기 이제 필모는 키로 25,000원. 요것도 가격이 한 2,000원 정도 내렸어요. 낙지이고 선도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보통 낙지는 대부분 이렇게 한 무더기가 2kg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럭은 왼쪽부터 14,000원, 10,000원, 8,000원 이렇게 되구요 전갱이는요? 전갱이 좀 잘잘하죠. 28,000원. 5 3 0 0 0원 <웃음> 대구 비싸요. 큰 것들은. 성원 2만. 청어 2만 원. 그리고 그리고 3만 미너 만 탕감은 뭐 3만 원짜리, 3 5 0 0원짜리 이제 이렇게 예, 있었어요. 그리고 c 1 4번 영남하기로 왔고요 <목소리> 그건 <그다음> 단새우 요거 <목소리> <이걸> 이제 박스가 <목소리> 단새우는 박스가 다2 k 로라고 보시면 되는요 그리고 마리수론는 하는 <목소리> 120마리, 130마리, 어, 많으면 140마리까지 있을 <목소리> 수 있어요. 1 3 0원1 5 0원 자, 샤브장어, 특장어 이렇게 나는데 어, 특장어로 구입하시는 게더 좋은 거를 구입하시는 따요? 그러니까 1, 2천원 더 주더라도 아, 특장어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병어가 엄청 좋죠. 병어는 기본적으로 어, 이렇게 이 비늘이 좀 많이 붙어 있는 거를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단단한 거. 그리고 아가미를 근데 눌렀을, 눌렀을, 눌렀을 때 네, 노란색 물, 물 같은 음, 이제 붉은색 피를 섞인, 섞인 물이, 물이 나오면 은 그런 선도가 네. 안 좋은 거예요. 어, 이제 이렇게 좀 빳빳하게. 진짜 이건 먹을 만한 서 있는 하지. 거를 이제 고르시면 돼요. 2 3 0 0 0 원, 2kg예요. 기절낚시 중국 거예요. 자 갈치는. 어. 제 갈치는 20미짜리, 10미짜리. 가격은 이 동일한데 크기가 간대 조금 다른 거예요. 틀린데, 오히려 이걸 네 이렇게 해서 시장한 바퀴 다 돌았고요. 어, 오늘 이제 무래 하려고 이제 해산물 구입을 했는데 어, 와, 조금 잘 자란데 그래. 좀. 격 저렴한 걸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자연산 멍게. 자연산 멍게는 이렇게 뿌리 많이 있어요. 요새 코끼리 조개가 계속 들어오네요. 네, 오늘 장보기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